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분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렬과 아, 필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아, 알아 봤었구요 자 먼저 정렬을 통해야지만 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묶어서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는 부분합 자 데이터 탭에 있는 기능이구요 자 우리 오른쪽 개요에 부분합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분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분합의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분합이란 자 데이터 목록을 특정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필드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계산을 수행하여 그룹별 소개 및 총계를 쉽게 구하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거 이런 거죠 자 이용표 주병국 박지성 이천수 등등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더라 뭐 농구 배구부 야구부 축구부로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 농구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 용돈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자, 배구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용돈의 합계 야구부에 속해 있는 사람의 용돈 합계 그래서 각 그룹별로 어떤 특징에 따라서 그룹을 지은 다음에 그 그룹에 맞는 평균값, 총점, 기타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정렬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정렬 단순히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렬이 있었고요 자, ascending descending 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두개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정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자, 정렬을 하게 되면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수치 개수 표준편차 등등의 함수를 이용해서 그룹별로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분합의 대화상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부분합의 대화상자를 보시게 되면 그룹화할 항목 이라는게 있고요 사용할 함수 자 부분합 계산항목 그리고 체크박스로 되어있는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값 대치,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페, 자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고 하는 부분합 대화상자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모두 제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이 중에 첫번째 그룹화할 항목의 항목에는 값을 구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즉, 어떤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서 합계 또는 평균값을 구할 거냐? 앞에서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정렬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에는 자, 여러분들이 정렬할, 정렬했던 그 기준을 선택하시면 돼요. <웃음> 지역별. 또는 운동부서별 자 여러가지 조건으로 뭐 그룹핑을 할수 있겠죠 그 그룹핑을 했었던 정렬의 기준이 그룹화 할 항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사용할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함수 뭐 합계를 구할 것이냐 개수를 구할 것이냐 평균값을 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 함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세번째 부분합 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뭐냐면 자 우리가 부분합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컬럼명 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계를 구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자 현재 도서 코드 라는 이름으로 정렬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합계를 구할 겁니다 어떤 합계? 예, 이북가격 이라고 되어 있는 컬럼의 값을 합계값으로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하도록 돕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있네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자 기존의 부분합 결과를 없애고 자 현재의 결과로 대치하는 겁니다 자 부분합을 예를 들어서 뭐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네 합을 구할 수도 있고요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데이터에 여러 개의 기준으로 여러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현재 체크하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구했던 부분합 값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 위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겠다는 라 거죠.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자, 부분합 결과를 표시할 위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 모두 제거 버튼은 부분합을 기존에 만들었던 부분합을 해제하고 원본 데이터 목록을 표시하는 기능을 자, 모두 제거라고 합니다. 이런 대화 상자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룹별로 별도의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운동부서별로 우리는 합계값을 구할 수가 있고 운동부서별로 평균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운동부서별로 속해 있는 사람 수가 몇 명이냐 라고 해서 개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분합이 되겠습니다 부분합은 자 데이터 탭에 그리고 오른쪽 개요그룹에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두번째 탭에 보시게 되면 두번째 워크시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예제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이 보고 있는 이 예제 문제는 자 우리나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TQXL ITQXL 자격증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의 문제예요 2020년 10월달에 출제가 됐던 시험의 문제입니다 자 거기서 어자 제3작업이라는 것은 ITQ 시험은 워크시트가 1작업, 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끝나요 그 중에 자세 번째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렬 및 부분합되어 있고 자 문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1작업 시트에 B열 4행부터 H열 12행 영역을 복사해서 제 3작업 시트 비열 이행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후이 밑에 있는 조건 같이 작업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 놓은 겁니다 제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자 여기다가 붙여 놓은 겁니다 자 붙여놓고 우리 조건을 풉니다 자 조건 1번에 보시게 되면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도서명의 개수와 도서 가격의 평균을 구하십시오. 자 출력 형태는 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부분합을 만드세요라고 문제 조건 1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출력 형태를 보니까 조금 자 현재 우리 아, 시트에 있는 데이터와 자, 이 캡처 받은 이미지하고 좀 다르잖아요. 자 어떤 거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출판사 한번 보세요 출판사가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해 졌습니다 자 우리 현재 데이터에는 출판사가 마음의숲 웨일복 블랙피쉬 자 지금 출판사가 섞여 있는데요 자 우리 캡처된 문제에서는 출판사가 웨일복 블랙피쉬 마음의숲 출판사 기준으로 정렬이 된 겁니다 출판사를 기준으로 해서 묶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정렬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웰북이웃 블랙피쉬, 비읍, 마음의숲, 미읍, 이응, 비읍, 미음 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 아 이것은 정렬인데 내림차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웃음> 자이 출판사 기준으로 부분합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도서명의 개수와 도서 가국의 도서가격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도서명의 개수 자 여기 보시면 자 웰북 출판사에 속해 있는 도서명이 몇개 있습니까 플레인센스 심리학이 나를 안아주었다 11개다 그래서 도서명이 3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웰북 개수에 자, 3이라고 노출이 된 거고 도서가격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웰북 출판사에 해당된 도서가격 14,000원 14,000원 17,000원 이세 권의, 권의 평균값을 계산해라 그래서 15,000원이 나온 겁니다 <웃음>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하고 현재 결과만 하고 어디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이것은 itq 엑셀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스터디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현업에서는 뭐 이런 게 미래 가이드, 나오,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읽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웃음> 자, 조건 1번,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해라. 자, 정렬을 기준에 봤을 때는 출판사가 정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출판사에 마음에서웨일복블랙피이 자,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정렬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웰북 따로, 블랙핏시 따로, 마메스 따로 정렬이 됐잖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자, 여기 희의 대소프기어까지 자, 내림차순 정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도 정렬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을 하려면 먼저 정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부분합을 하게 되는데요. 부분합이 뭐였냐면 도서명의 개수와 도서가격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출판사 위치에다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우리 부분합을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개요의 부분합을 선택합니다. 자, 부분합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런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첫번째 그룹화할 항목 자, 얘가 뭐라고 했죠? 자, 우리 그리핑할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렬 이었잖아요 정렬은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네 출판사 기준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룹 할 항목은 바로 출판사가 되는거예요 두번째 사용할 함수 자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느냐 자 우리 첫번째가 도서명의 개수를 구하래요 도서명의 개수 즉 웨일북 출판사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를 계산해라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뭐였습니까? 네. 자, 사용할 함수에 우리는 개수만 누르시면 돼요. 아, 실제 카운트 함수를 쓰겠죠. 자 그리고 자, 부분합 계산 항목. 자, 무슨 개수를 구해라? 네, 도서명의 개수를 구해라. 그래서 도서명을 선택해줍니다. 자, 출판사를 기준으로 그루핑할 거고요. 도서명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갭수로 대치. 자 이것은 이 데이터에서 첫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대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웰북 well 출판사 기준으로 정렬이 됐고 출판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웰북에 well 포함되어 있는 도서의 개수 3이라고 나타났고요. 자 부분합을 하게 되면 왼쪽에 이상한 기호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윤곽이라고 불러요. 윤곽. 자 우리 하나 더 해야 되죠 자 지금 현재 도서명의 개수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서 가격, 가격의 평균을 구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 탭의 부분앞에 들어가서 자, 그룹할 항목은 출판사 정렬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사용할 함수 이번엔 무엇을 계산합니까 도서 가격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럼 여기를 평균으로 바꿔 주시고요 계산 항목은 어디라고요 네, 도서 가격의 평균이니까 도서 가격을 선택해줘야 되겠죠. 선택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겠다. 자, 이것은,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개수를 구하는 부분합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겠다라고 얘가 체크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썼던 개수 구하는 부분합은 없어지게 되고요. 그 위에다가 도서 가격의 평균값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수와 평균 같이 노출되어 있잖아 아 그럴 때는 이것을 해지 시켜 주고요 확인키 누르시게 되면 자 같이 나타나죠 웰북 개수는 도서명 밑에 세 3개 평균값은 14000원 만... 웰북은 14000원 이정미 지은이의 14000원 그리고 17000원 자이세권을 더해서 3으로 나누게 되면 15000원이라는 평균값이 나온거죠 자 이게 바로, 바로 부분합입니다 자 특징, 특징별로 부분 지어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 자, 이것이 바로 부분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itq 엑셀 시험 문제예요자 우리 그러면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매출 집계표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자 일자 대리점 수량 판매 단가 매출이 있습니다 자 현재 데이터가 대리점별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대리점별로 현재 대리점별로 현재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렬 누르고, 자, 이번에는 오름차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순, 순으로 강남점, 대방점, 삼성점, 그리고 상도점이 출력이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각 대리점별로, 각 대리점별로, 자, 매출의 평균값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대리점 아무데나 선택하시고, 데이터, 부분 앞 클릭하시고, 자, 그룹화할 항목이 뭐였습니까? 정렬 뭘로 했죠? 네, 대리점으로 했죠. 사용할 함수 제가 뭘 구한다라고 했어요? 각 대리점별로 매출의 평균 값을 구해라. 자, 사용할 함수는 뭐예요? 네, 평균 값을 구하는 겁니다. 계산 항목은 네, 매출이 맞죠? 매출의 평균 값을 계산하십시오라고 제가 문제를 던졌기 때문에. 정렬의 기준은 대리점, 함수는 평균, 계산 항목은 매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강남점의 평균은 63만 5천원, 대방점의 평균, 삼성점의 평균, 상도점의 평균값을 우리가 부분합을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거는 자 정렬과 틀고정 자동필터 고급필터 부분합자 모두 다할수 있는 예제인데요 어, 우리는 이 사원명단 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 부서별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부서가 지금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부서를 선택하시고 자, 마우스 버튼 오른쪽 클릭하시고 자,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림차순 자 그러면은 ㅎ이 맨 위로 올라가고요 그쵸 이용 그 기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서가 보니까 총 교육부서, 기획부서, 영업부서, 홍보부서 4개가 있네요. 4개 부서가 내림차순으로 지금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렬이야. 그쵸? 자 이번 틀 고정은 뭐냐면틀 고정은 뭐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자 밑으로 이렇게 계속 스크롤바 내리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자 이것이 바로 영업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 자이 내용이 복잡해지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98이 있고 69가 있습니다 윤명의 사원에 98과 69가 있는데 98이 무슨 숫자인지 69가 무슨 숫자인지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걸 다시 다시 한번 봐야 돼아 98점이 영어 점수고 컴퓨터가 68점이구나 자이 컬럼명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스크롤바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스크롤바를, 스크롤바를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각각의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 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컬럼명은 항상 고정시켜버리자. 그래서 틀 고정이란 말이 나온 거고요 자, 만약에 제가 사행을 선택한 상태에서 사행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틀 고정은 어디에 있냐면 자, 보기 탭에 있습니다. 보기 탭에 틀 고정이 있구요. 틀 고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첫 번째 틀 고정, 첫행 고정, 첫열 고정이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네 번째 행을 기준으로 정, 틀 고정을 할 거야. 그러면 세 번째까지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데이터를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키고 싶을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틀 고정을 선택하시게 되면, 마우스로 한번 내려보세요 1행부터 3행까지는 계속 살아있잖아 사원명단의 타이틀과 각 컬럼의 컬럼명들은 스크롤바를 내려도 계속 살아있습니다 아 얘가 영어점수고 얘가 컴퓨터고 얘가 매출실적이구나 자이 컬럼명들을 보고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틀고정입니다 자 틀고정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틀고정 취소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3행을 기준으로 틀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게 되고 첫행 고정, 첫열 고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첫 행과 첫 열을 고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내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틀을 고정할 수 있다는 라것그틀 고정은 보기 탭의 틀 고정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현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 필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필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이미에 데이터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각각의 컬럼명에 목록 기호가 붙는 거 보이시죠? 자, 필터 기능 보이, 있죠? 그래서 부서에다가 아, 현재 모두 선택되어 있어서 교육 기획 영업 홍보가 다 나와 있는데 자 나는 기획 관련된 부서의 일만 보고 싶다. 그러면 기획만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기획만 결과물이 나타나죠. 기억 나시나요? 자 이것이 바로 자동 필터였습니다. 자동 필터. 자네 번째 고급 필터 한번 볼게요. 자 고급 필터는 자 수많은 데이터 중에 자 내가 특별히 조건을 만들어줘서 그 조건에 맞는 값들만 검색해서 보여주는 것을 고급 필터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사원명단 데이터 중에서 부서가, 부서가 기획부서이면서 기획부서이면서 매출실적이 4천 이상인 사람들만 검색하고 싶어요. 자 부서가 자 여기다 이제 조건범위 만들겠습니다 부서가 뭐라고요 네, 기획부서 이면서 기획부서 이면서 매출실적이 얼마이상 네, 3천 아, 4천이상 자 제가 지금 문제가 문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서가 기획부서 이면서 매출실적이 4천원 이상 4천 이상인 데이터만 검색해라. 기획부서 2면서. end에요. o 조건이에요. end 조건이죠.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조건값을 같은 행에 다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조건범위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자 데이터 탭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고급을 클릭합니다. 자 데이터 목록범위 맞는지 확인하시고요자 지금 데이터 범위 B열 3행부터 J열 46행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두번째 조건범위는 방금 자, 내가 만들었던 이 범위가 되겠죠. 부서가 기획부서이면서 매출실적이 4천 이상인 사람들만 검색해라. 자 이것을 현재, 피, 현재 위치에다가 검색결과 보여주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다른 장소에 보여줄겁니다. 어디서부터? 복사위치는 여기서부터 결과 값을 출력할 것입니다. <웃음> 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자, 동일한, 자, 중복되는 레코드가 있으면 하나만 보여주란 얘기고, 확인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기획부서 나와 있고, 그리고 매출 실적이 4천 이상.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6명이 검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고급 필터였어요. 자 이번에는 부분합. 자 오늘 했던 겁니다. 자 사원 명단에서 사원 명단에서 각 부서별로 매출 실적의 평균 어, 총 합계를 계산하십시오. 자 현재 자 부서별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다? 정렬이다. <웃음> 자, 정렬이 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개요의 부분합을 선택하시고, 자, 그룹할 항목이 무엇입니까? 정렬의 기준이 뭐였어, 뭐였어요? 부서였죠. 부서. 자, 이 뭐, 무엇을 계산한다고요? 네, 합계값을 계산한다고. 무슨 합계? 매출 실적의 합계값을 계산할 겁니다. 자, 부서는 각각의 부서별로, 각각의 부서별로 매출 실적의 합계 값을 계산하십시오. 확인 눌러볼까요? 자, 홍보부서의 매출 실적, 영업부서의 매출 실적, 기획부서의 매출 실적. 자, 그러면 홍보부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땐 5명이고, 영업부에서는 8명이고요, 기획부서에서는 자, 각각의 인원이 다르잖아. 자 그래서 각각의 인원을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각 부서별로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수가 몇 명이냐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분합 자, 정렬 기준 뭐였어요 부서였고요 사용한 함수 몇명 개수죠 개수 자 무엇은 어, 무엇을 개수로 삼아요 자그 각각 부서에 속해 있는 사원들의 이름으로 자, 개수를 세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값으로 대출하게 되면 기존에 매출 실적 합계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두번째부터는 얘를 체크해주고 확인키를 누르시게 되면 아, 홍보부에는 5명 영업부에는 8명 기획부는 13명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자 영어 점수의 평균값을 계산해라 컴퓨터 점수의 평균값을 계산해라 기준은 부서별로 그래서 어떤 특정 특정 형태별로 부서별로 값을 계산한다고 라 하면 자 여러분들은 부분합에 의해서 먼저 정렬을 하시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의 범위를 잘 선정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부분합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제를 자, 여러분들이 꼭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따라 하시면서 부분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 파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